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맨 처음 부활자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범죄하시지 않으셨으므로 스스로의 의로 부활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님의 피로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만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부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피가 상징하는 예표만 있었을 뿐 아직 공식적인 죄사함이 확증되지 못했던 구약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에녹이나 엘리아는 변화의 예표였을 뿐입니다. 에녹이나 엘리아는 실제로 변화했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대속 이후에야 부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활 변화는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일어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메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무죄한 자가 죽음에 메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아담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끊어지셨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으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버지의 영으로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영을 모신 자는 주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곧 부활 변화의 인이 되십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니라 부활 변화는 하나님의 양자로 확증되는 것이며 흙으로 된 혼적인 몸이 구속받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욕의 몸이 있은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라는 단어는 푸시키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육의 몸이라는 뜻은 혼적인 몸이라는 뜻입니다.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몸이라는 뜻은 영적인 몸이라는 뜻입니다. 저주받아 죄의 소욕이 올라오는 혼적인 몸을 입은 자가 죄의 소욕이 없는 영적인 몸을 입게 되는 것이 부활 변화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 변화하여 부활 변화체, 곧 영적인 육체를 입으면 천사가 취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순교 증인들만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더 좋은 부활은 백보자 대심판이 있기 천년 전에 있는 첫째 부활입니다. 이 생에서의 삶을 심어 더 좋은 삶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좌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리라 첫째 부활로 일으켜진 순교 증인들은 천년 동안 왕이신 주 예수님 아래 왕노릇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은 나팔. 곧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부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기면 삼킨 바들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죽기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자들만 부활변화합니다. 다시 말해 계명을 지킨 자들만 부활변화합니다.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킨 자들만 부활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변화가 일어나면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됩니다.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되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종식됩니다. 피조물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범죄의 가능성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피조계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가 피족의 공식적인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제약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석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주 예수님께서 쏟으신 피를 뒤집어 쓰고 아담이 죄를 이기고 부활 변화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의 피와 부활 변화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고 피조물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참으로 깨달은 피조물들은 결코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의 피로 피조물들의 의지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범죄의 가능성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피족의 전체가 속죄되는 것입니다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조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일곱째 날이 아담 창조 후 일곱 번째 천연 무렵에 있게 되는 장막절 곧 천연왕국입니다